안녕하세요 이지쌤이에요 네 이번에 함께 만들어 볼 파워포인트 자료는 팀원을 소개하는 그런 발표 자료입니다 자 이렇게 이미지를 활용해서 만들어 봤고요 오피스 365 최신 버전에 있는 모핑 효과를 활용해서 발표를 하게 되면 이렇게 도형을 하나하나 크게 바뀌어지면서 발표할 때 쓰기 좋은 디자인임을 참고하시고요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차!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각자 이미지를 다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미지를 편집할 때 어떻게 편집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모양을 예쁘게 편집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요 왜냐면 이미지의 비율이 각자 다 다르고 크기도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, 다수의 이미지를 편집할 때 깔끔하게 만드는 법 바로 이미지의 비율에 맞춰서 자르는 것입니다 자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이미지를 삽입한 뒤에 이미지를 선택하시고 상단에 그림도구 서식을 누르시고요 오른쪽에 자르기 화살표를 누르시면 여기에 가로, 세로, 비율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이 비율들을 다 똑같이 맞춰주시기만 하면 크기나 비율에 상관없이 나중에 편집하시기가 정말 편해져요 자 저는 여기에서 일단 3대4 비율로 한번 잘라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잘렸더니 이렇게 위아래로 긴 모양으로 잘리게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것을 눌러볼게요 자 일단 이렇게 잘렸죠 그리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작업해볼게요 크기는 다른데 이렇게 똑같은 비율의 이미지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이미지의 크기를 이렇게 맞춰주시기만 하면 되는데요 자 이렇게 하나하나 해서 맞춰 줬더니 와우. 이렇게 깔끔한 모양이 나오게 되었습니다. 자, 이렇게 만들어 주신 뒤에 이것을 마우스 오른쪽 그룹화를 시켜 준 뒤에 크기를 조금만 더 변경을 해서 자, 넣기 좋게 이렇게 바꿔 봤습니다. 이렇게 깔끔하게 이미지를 편집을 해 봤는데요. 이제 여기 안에다가 도형을 삽입해 보도록 할 거예요. 자, 삽입 도형을 선택해 주시고요. 직사각형 도형을 선택해서 일단 여기에 하나 삽입을 해줍니다. 자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도형 서식에 들어가셔서 선 없음 색상을 하나 원하는 색상으로 채워주도록 할게요. 자 투명도가 살짝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. 한 15% 정도 자 그리고 여기에 텍스트를 입력을 할 건데요. 텍스트 상자를 따로 입력을 한 뒤에 위에 올려야 합니다. 삽입 텍스 상자를 선택해 주시고 여기에 이제 이름을 입력할 거예요 일단 그냥 이름 이 지훈 이렇게 입력했고요 위로 이렇게 올려놓겠습니다 자 이후에는 요것의 색상을 흰색으로 바꿔 주실 거고요 글꼴 같은 경우에는 나눔 스퀘어 엑스트라 볼드로 바꿔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는 아래쪽에다가 조금만한 내용을 좀더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텍스 상자를 아래쪽으로 복사를 할 겁니다. Ctrl Shift 키를 누른 채 그냥 그대로 복사를 하고 이것을 글씨 크기를 좀더 작게 이후 이 글꼴 같은 경우에는 굵은 글꼴이 아니라 얇은 글꼴로 바꿔서 예를 들어서 땡땡땡의 기둥인 조장 이런 식으로 적어봤어요. 나머지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는 이 텍스트 상자와 도형을 오른쪽으로 Ctrl Shift 키 누른 채 복사를 해줍니다. 복사를 해주면 끝인데요. 자, 그런데 위치가 조금 애매해요. 그래 이 위치를 맞춰 주기 위해서는 자, 전체다 선택하시고 홈 탭에 가면 정렬이라고 있습니다. 여기에 맞춤 가운데 맞춤을 눌러 주시면 이렇게 가운데로 딱 맞춰지게 되죠. 자, 이렇게 가운데 맞춤을 전체적으로 다해 주시고요. 그리고 이제 색상까지만 바꾸기만 하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. 자, 이후에는 어떻게 하느냐? 자이 현재 만든 이 ppt를 마우스 오른쪽 슬라이드 복제를 해줍니다. 그리고 왼쪽에 있는 크기만 크게 키워서 그리고 아래쪽에 내용도 집어넣어 볼거예요 이렇게 내용을 입력해봤습니다. 자 이렇게 했더니 상관은 없는데 여기에 구분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. 선 도형을 삽입해볼게요. 삽입 도형 선을 선택하시고요 길게 하나 쉬프트 키를 누른 채 삽입을 해줄게요.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도형 서식 선의 색상 흰색 조금 더 굵게 이렇게 표현해서 마치게 되었습니다. 자 한번 이렇게 표현을 해주게 되면 이제 나머지는 표현하기 정말 좋은데요. 이제 이것을 오른쪽으로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하나하나 슬라이드 하나하나 만들어주시기만 하면 아까 전처럼 모핑 효과를 적용했을 때 아주 부드러운 효과가 나오게 될 겁니다.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런 방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발표 자료를 활용할 수 있겠는데요. 여러분들도 멋진 프레젠테이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 이지세상 이지쌤이었습니다.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.